구독과 좋아요, 를 부탁해요. 제발. 천는이렇개저게 저는 게 저는 이렇게. 저로 이렇게. 저는 이 기다렸죠? 이렇말했잖 이렇게. 저는 최고의 하이라이렇가될거이고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 두개 나오면 목표 달성. 한개 나오면 열 받고. 지금 서버 렉이 너무 심해요. 지금 팀장이가 1천개두개 뽑았다. 천오백 개두개 뽑았다고 했나? 소식을 들었어요. 과연 몇개 먹을 수 있을지. 1 0 0 개에서 용카이도 뽑았어요. 진짜 좀 말이 안 돼. 저렇게 타고나게 운빨 받는 애들은 말이 안 돼. 사비형 연계 뽑으실 것 같아요 용카 착한 소리를 다 하네 자 일단 무료 뽑기부터 가볼게요 자 별별이 반갑고요자 무료 뽑기부터 시작을 하겟 하겟 듭니다 출발 아 긴장된다 와 웜! 달려 달려! 자! 웜! 자 원래 사실은 무력 뽑기는 웜이빗이지. 자! 이거는 그냥 건너뛰기. 오! 나왔네! 어... 킥번디씨. 그래요 그래요. 개번디씨. 오. 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간다 어? 근데 용카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이? 헐야 안돼 야 그건 안돼 용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돈다고? 야 지금 여기에 1500개 걸건데 최강생물 카이도 정했다고요 출발. 어 우리 불꽃남자님 오랜만에 오셨네 1750개 썼는데 안나왔어요 어 미치겠다 아이거안나올까긴네 이거 건너기게요 이거 이거는 아, 자 일단 한개 배웠어요자 일단 한번배렸고요 50개 썼어요 자 이제 100개 가요 자 출발 형 저의 운을 나눠 드릴게 필요없어요 난 나의 운으로 가겠어원투아 이것도 이것도 안나올 것같아 그냥 건너뛸게요 자자 아. 자 세번째 세번째 300개만에 얻었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너무 안나온거 안 아니야 이거? 어, 막. 아 이번에 황금기 아왜 이러지 이거 건너 아씨어 이상한데 자자자 자한번더한번더 가요 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도 화이팅하세요 아야왜 이래 이거 아이아 이거 내가 하는걸 알아채.. 와 뭐야 왜이러는거야 이거 아 미쳤는데 이거 어 봐.. 순시간에2 0 0개날렸네 잠깐만 어, 허위, <목소리> 아 이거 아.. 와.. 진짜 어, 어, 거 아니야? <목소리> 자 다시 가요 아 등장홍률이 어느 정도인데 아 0.2% 씨 자 갈게요. 어, 이번에 환공기 빠뜨리고 어쩌? 그죠? 하나, 둘, 셋. 와. 자 이런 거 이제 기대 해 보는 거예요. 자 점프. 자 원, 투 제발. 자아 직접 잡뜨네 뭐야 이거? 아플러프나이트못는거야요 뭐 카이도 뽑는 거야 하아 아. 아. 오니키도 오니로 함정 조심해유 오케이 알았어유 황고 잠깐! 아... 아. 함정 함정 조심 안했는데 함정 바로 걸려들었네 씨아 방금 진짜 설렜네 완전 설렜죠 방금 다시 공격수 그러니까 아론 아니야? 아, 씨, 아론이 왜 나오는 거야? 아, 아론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나왔다면 그냥 아론, 와포르, 바르톨로메오. 자, 좋은 기운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다시 출발. 아, 방금 키드 나올 때 진짜 나오는 줄 알고. 어, 이거는 황금기발 각이다. 아. 한정이빨 각인데 그래도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달려 달려 올라 달려 자 요시 이그가 원투자 이번에 조금 느낌 좋죠 자자 괜찮 괜찮은 느낌이죠 자 함정에 빠지지 않게 모두 조심! 방어! 아, 허씨. 자 득점자. 뭐야? 아, 표시로씨. 표시로. <웃음> 자물한잔 마시고 니닥고 망설일 수 없죠 1 2. 아저몇개 했습니다 지금 350개 썼어요 350개 에서키대 하나 얻었습니다 오 이거는? 금깃발 가기죠아 빨간깃발이네 아 빨간 깃발이네. 아하. 그래도 뭐가 하나 뜰것 같기는 한데 맛집이네 그래 맛집이다 맛집이다 여기 웅카 맛집이다 자 쿠로 오비 뭐가 하나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지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지? 느낌이 좋다 등기빨은 아니지만 좋은 느낌인데 천천히 봐야돼요 오! 방 봐. 봐 방암광 수비 수비! 아쉬고와 진짜 쏘 크레이지다 진짜 와아